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무료 편집 프로그램 밴믹스2 강의 자막의 모든 것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밴믹스 자체가 원래 자막에 특화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막을 입히는 과정이라든지 활용하는 과정이 굉장히 불편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밴믹스2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유튜버들 또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른 편집 프로그램에서 편집을 하고 밴믹스로 넘어와서 자막만 입히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달라진 밴믹스2의 자막의 모든 것을 알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여러분들도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막을 불러올 건데요. 자막 창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은 자막 클립을 씌울 수 있는 자막 레이어 창이 이렇게 생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자막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몇 개만 설명을 드릴 건데 활용하는 기능은 거의 똑같기 때문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걸 하나 골라서 넣키를 누르게 되면 저절로 이 위치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자막 클립이 생성이 됐죠? 그럼 이 자막 클립은 이렇게 늘려서 길이를 조절하실 수도 있고 단축키 C를 눌러서 카펜집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자막을 변경을 하고 싶으시면 클립을 선택을 하시고 여기 이 자막 나와있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한 번만 해줍니다 그러면 은 이렇게 창이 선택이 되면서 내가 이렇게 움직이거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크기도 늘리실 수 있고 옆으로 이렇게 길이라든지 높이 회전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밴믹스가 굉장히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내가 이렇게 왼쪽으로 가도 계속 자막이 중앙으로 오죠? 이게 저절로 중앙으로 맞춰주는 백믹스의 강력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자막을 불러왔을 때이 부분이 이렇게 바로 여기에 배치가 되잖아요. 그 이유가 컨트롤 l g 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안전선이 생깁니다. 바로 여기가 스마트폰으로 봤을 때 확대를 해도 잘리지 않는 그 안전 가이드라인인 겁니다. 저절로 이렇게 맞춰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안전선을 끄고 싶으시면 컨트롤 G를 또 눌러주시면 이렇게 꺼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씩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글씨를 반전을 하고 싶다 하시면 이 부분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글씨가 이렇게 반전이 됩니다. 다시 원래 되돌리시려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지우시려면 여기 쓰레기통 모양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 클립 모양 이 부분은 뭐냐? 이 클립 모양을 딱 눌러주시면 이제 뒤에 있는 자막 바와 이 자막 자체가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여지고요. 중앙에도 있지 않고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맞추실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미리 보기 창에서 자막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정도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자막을 클릭을 했을 때 여기 오른쪽에 속성 창을 살펴보게 되면 개체 기준 정렬이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보시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링크가 다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도 링크를 이렇게 해제를 해주시고 개체 기준 정렬을 눌러보게 되면 이렇게 네모 박스 안에서 이 글씨가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화면 정렬 기준 같은 경우에는 자막을 눌러서 이렇게 밑에 아무데나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 첫 번째 걸 누르면 여기 이 세로의 중간 이 부분을 맞춰주는 거고요 그리고 중간의 부분은 가로 중간 지점을 맞춰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세로와 중간에 있는 이 가로 정중앙을 맞춰주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투명도도 이렇게 조절해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옆에 이 부분은 뭐냐면 밴믹스는 기본적으로 반응형 자막입니다. 반응형 자막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 자막바를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확인을 눌렀을 때 내가 적은 글씨만큼 자막바가 늘어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 부분을 반응형 자막이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내가 반응형 자막을 해제를 시켜버리면 여기서 늘린다고 하더라도 글씨가 잘리면서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응형 자막은 해제하지 않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또 기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맞게끔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체 순서 같은 경우에도 링크를 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 자막 바와 자막의 위치 순서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막 바가 자막 글씨 위에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올리면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거고요. 여기는 제일 위로 올리는 거 여기는 제일 밑으로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 개체 잠금 같은 경우에는 클릭을 해보시면 선택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한 화면에 자막이 여러 개 겹치다 보니까 선택을 할때 나도 모르게 다른 부분이 선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잠금을 해서 고정을 시켜놓고 다른 작업을 한다든지 사용하시면 을 됩니다 그리고 해제해주시면 해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A4 용지를 눌러보시면 자막 레이어가 추가가 되면서 지금 현재 나온 이 부분이 복사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삭제를 하실 수도 있고요 딜리트를 눌러서 삭제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링크를 고정한 상태에서 이렇게 한 번만 선택을 하면 이런 속성이 나오는데 여기서 한번 클릭을 더해주면 이제 이 안에 있는 글씨를 변경할 수 있는 창이 또 나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스타일 바꿔가서 글자 색깔을 변경시키실 수 있는데 이때는 드래그를 해서 색깔을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색으로 변경을 시키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주앙만 내가 강조를 하고 싶다 하시면 은 선택을 하고 색깔을 누르게 되면 내가 원하는 부분만 선택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폰트를 바꾸실 수도 있고요. 여기서도 이 부분에 폰트만 바꾸고 싶다 하시면 은 이런 식으로 폰트를 따로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간, 글자 간의 정렬인 건데요. 누르게 되면 각 글자 사이에 자간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행간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한 줄의 행과 밑에 그 다음 줄의 행이 이렇게 간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고 여기 정렬 부분 보이시죠? 정렬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이런 식으로 글씨를 맞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점은 여기 뒤에 있는 이 검은색 배경 이 배경에 대한 색깔은 변경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글자에 대한 크기들 이런 부분들도 변경이 되지 않았던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이 글자에 대한 크기는 이렇게 크기를 늘리면서 바꾸실 수 있고 또 여기서 링크를 해제를 해가지고 이렇게 지우고 왼쪽 정렬을 맞춘 다음에 넣기를 한 다음에 여기 올려서 다시 링크를 해제해 주시고 이렇게 보내고 폰트도 똑같이 요렇게 변경해서 사용하시면 안에 있는 글씨 자체는 변경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배경을 꼭 바꾸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방법이 아예 없지 않습니다. 여기서 일단은 편집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빈 화면을 하나 더 추가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 오른쪽에 화면 잘라내기 도구가 보이시죠? 잘라내기 도구를 선택을 해서 자막바에 맞춰서 요렇게 알맞게 잘라줍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자막을 이렇게 지웠을때 여기에 자막바랑 똑같이 생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자막바를 넣어가지고 링크를 해제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자막바를 꾸민다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중앙 맞추는 일도 괜찮게 되기 때문에 컨트롤 l 이런 부분도 통해서 이렇게 중간을 맞추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앙 맞추거나 할때 꿀팁이 하나 있습니다 방향키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맞추면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위, 아래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자막 작업하실 때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여기 자막 트랙이 있습니다 이 트랙을 선택을 하고 옮기실 때 단축키 점 쉼표로 이렇게 쉽게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내가 굳이 인디게이터를 움직여서 하시지 않고도 이런 식으로 보시면서 검토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막 개체에 대한 꿀팁이 하나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넣어서 만약에 여기서 내가 원하는 부분에 인디게이터를 이렇게 움직인 다음에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문단이 바로 나눠질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컨트롤을 누르고 넣기를 누르게 되면 이 위치에 같이 있게 되는 겁니다. 레이어는 생성이 되진 않았지만 이 부분이 이렇게 같이 돼서 아까 보여드렸던 개체 순서를 이렇게 정하실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꿀팁으로는 여기서 Alt를 누르고 넣기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자막은 뭐 먹을까? 이, 이 자막인데 스타일은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넣으실 수도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꿀팁까지 알려드렸고요. 자그 다음 이제 자막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클릭을 하시고 보시면은 고급 애니메이션 추가가 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 눌러줍니다. 그래서 내가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 이렇게 눌러주시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점선이 씌워집니다. 복수로 선택을 하실 거면 Shift를 누르고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씌워지고요. 그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고급 애니메이션 창이 나오면서 효과 없음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설정을 눌러가지고 다시 이 상태에서 효과 없음 눌러서 회전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우리가 나서 닫기를 눌러주시고 재생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내가 선택했던 부분만 자막 애니메이션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간에 맞게 초나 분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현재 시간으로 시간 설정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헷갈리실 수가 있는 게 여기 고급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선택한 부분이 애니메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애니메이션이 또 있죠. 이 부분은 선택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내가 고급 애니메이션을 지정하지 않았던 다른 부분이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소리 같은 경우에도 밴믹스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이런 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해서 이렇게 넣게 되면 소리가 나면서 나올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지우고 싶으시면 삭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또 알려드리면 고급 애니메이션에서 설정을 누르고 보셨을 때 개체 등장시키겠죠 이 부분은 뭐냐면 어떤 효과를 넣더라도 고정적으로 개체를 등장시키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제시간에 맞춰서 개체를 등장하게 하게끔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고급스러운 효과를 하고 싶으시면 자막 효과가 자물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런 부분들은 다 아이템샵으로 들어가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기본 자막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능에서 볼수 있는 이런 자막을 사용을 하시려면 이렇게 아이템샵을 가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보고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위에 장기 이용권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너무 많다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여기 있는 것들 다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여기 보시고 내가 이 부분이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 은 개별 상품을 클릭을 하시고 여기서 3 0일을 할지 평생을 할지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내가 마음에 드는 것만 선택을 해서 구매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도 이 영상이 만들 때 그렇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굳이 다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고 내가 원하는 부분만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장기 이용권이 좋은 부분이 뭐냐면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다른 편집 프로그램에서 편집을 하고 가지고 와서 내보내기를 할때 보시면은 자막만 저장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파일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다른 프로그램에 가서 자막을 씌울 수도 있겠죠 이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또 부담스러우시면 여기 가지고 와서 오늘 알려드린 자막 방식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밴믹스 자막에 대해서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또 다음 밴믹스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